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평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제의 내 마음과 내 언행의 열매로 오늘 살게 되고 오늘의 내 마음과 내 언행의 열매로 내일 살게 됩니다. 준비하고 겸손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생각하면 살자입니다. 사고의 전환은 죽음까지도 벗어나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내용이 삶과 거래에 도움되길 바라며 성투하시길 기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 가지 방법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전쟁이나 각종 재난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몸담은 직장에서 실직의 아픔을 안겨주고 졸업이라는 성취감 뒤에는 취업의 어려움이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다. 그렇다고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만은없기에 다가온 위기를 새로운 성공의 기회로 바꾸는 열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용서하라.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소득 없는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원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슴 속에 응어리져 건강을 해치며 결국은 자기 손에만 남게 된다. 또한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회복과 상생의 비결인 것이다. 모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자책하지 말라. 후회와 반성은 지독하게 하되 한 번으로 족하다. 중요한 사실은 보란듯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괴로움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셋째, 상황을 인정하라. 한번 고배를 마신 사람이 제기를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좀처럼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됐더라면 등등 또라면 타령만 들어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는 소리 없이 흘러갔을 뿐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궁상을 부리지 마라. 내 처지가 이런데 일어날 때까지 모두들 날 봐주겠지라는 마음에 위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그 어떤 위로도 귀하의 제기 의욕만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궁상을 부리는 것이 적극성이 아니다. 죽겠다는 소리는 입밖에도 내지 마라. 아직도 건재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누구든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다섯째, 조급해 하지 마라. 조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수뿐이다. 오히려 한숨 돌리며, 걸어온 길을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바라보라. 아이 기회에 못다한 공부에 몰두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한발 떨어져서 보는 하수의 눈에 행수가 보이는 법이다. 어떤 일을 서둘러 덤벼들기보다는 시야를 넓혀 한발 뒤로 물러서서 보는 여유와 느긋하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신을 바로 알라.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를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반성이다. 현재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계획하는 일을 위한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몸값은 실제로 얼마인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나다운 것일까? 자기가 가야할 자신의 좌표가 분명히 찍혀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 일곱째, 희망을 품어라. 어느 철도 역무원이 한여름에 냉동차 안에 갇혀서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냉동차 안에서 일하던 그 사람은 뒤늦게 자신이 그 속에 갇힌 것을 알고 문을 두들기고 소리지르며 몸부림을 쳐봐도 문이 막혀서 잠겼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열 수가 없었다. 점점 얼어오는 무서운 추위와 싸우던 그는 바닥에 이런 글을 남겼다. 너무도 추워서 몸이 얼어붙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다음날 뒤늦게서야 다른 직원들에 의해 발견된 그의 시체는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판명됐다. 즉, 절망과 공포에 의해 죽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밤그 냉동차는 가동이 되지 않았었고 차 안의 온도계는 화씨 5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희망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낳는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용기를 내라. 빈털털이로부터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다. 내 주변에 무엇이든 남아있는가?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아무것이 없었던 말 처음 때를 생각하고 그때 용기를 다시 내자. 누군가가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 고했다. 용기는 내라고 있는 것이다. 아홉째, 책을 읽어라. 실패를 겪었던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등산도 좋지만 책을 읽어라. 책을 읽되, 우선은 의욕관리를 위해 실패담보다는 성공 사례를 많이 읽어라. 책 속에 길이 있다. 열번째,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행동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간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능력이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다. 맥스 웰 몰치의 성공의 법칙 중에서 내 중학교 동창 중에 신화 같은 동창이 있었다. 전교에서 일해서 이 등을 다투는 수재였고 중학교 시절 반 아이들의 우상이었다. 집도 잘 살았고 얼마 전 동창했는데 S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0년을 사시 공부하고 있다가 포기하고 취직하여 직장 다니고 있단다.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또 다른 동창생은 중학교 때 반에서 10등도 못하고 집안도 변변치 못해서 신경도 안 썼던 놈인데 동국대 한의대 경주를 나와서 한의원 오픈했는데 월 수입이 2천만 원이더구먼. 이 놈은 얼굴도 엄청나게 잘 생겨져서 여자도 많이 먹고 다닌다고 자랑이던데 참 인생사 새옹지마. 주식에서 나의 운을 걸어서 나도 100억을 가진 거부가 되고 싶었다. 출퇴근 안하고 추운 날이면 싸움아서 죽 때리고 아이고 배 아파라. 나도 동국대 경주 캠퍼스 한의에거나 갈걸. 그 당시에는 갈 점수되었는데 시부랄 내 인생아. 그래서 시작한 게 주식 투자였다. 난 주식을 사랑하게 되었다. 주식 투자는 역시 아평과 같은 무서운 직업인데 난왜 이렇게도 오랫동안 주식을 사랑하게 되는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주식과 함께 보내느라 친구들과의 만남도 소홀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고뇌를 들키기 싫어서 늘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식에 오르대림에 나의 기분이 좌지우지 돼 얼마나 상대방을 무안케 했는지 난참 바보입니다. 어쩌다 맺은 주식과의 인연이 이제 나의 일상이 돼버려 하루종일 시세와 싸움하지만 장이 끝나고 나면 참마음이 허탈합니다. 처음 시작한 한달 동안에 돈 천만원 정도 벌고 나서 여윳돈과집 한채감 날리게 되고 한동안 상실감에 몇 달을 병이 나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나 자신의 스스로의 위로와 부모 형제의 도움으로 나는 예전에 자신감 있는 모습에 나를 다시 찾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남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늘 선망의 대상이 되곤하는데 나는 오일이도 사서 고생하는지 손실본 금액을 만회하고자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주식 전업투자를 하게 되었지요. 전업투자하면서 깡통만 수없이 차게 되었습니다. 무슨 테마주들이 그리도 돌아가면서 바뀌는지, 공시는 왜 그다지도 애매한 시점에 뜨는지, 작전주들 하루에도 몇 번씩 상한과 하한을 왔다갔다 하는지, 정말 하루종일 컴퓨터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 토할 지경입니다. 어쨌든 주식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정석인데, 잘 알면서도 끈질을 못하네요. 내가 택한 길에 후회는 없습니다. 전업한 지 11년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0년을 깡통으로 보냈네요. 깡통 10년이란 세월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지요. 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 심정 알수 없을 것입니다. 10년이란 세월 모두 실패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론은 10년이란 세월이 깡통 세월이죠. 주식도 실패한 자가 옵션도 도전했으니 그 비참함을 표현을 못하겠네요. 주식 투자의 성공과 실패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깡통 세월 10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남들이 겪는 주식 투자 경험 10년 안에 다 겪은 것 같네요. 주머니에 돈 떨어져서 노숙자 생활 들어서기, 일보 직장까지 갔던 생활 등 뭐라 표현할 수가 없네요. 깡통 생활 10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저를 보시는 눈이 깡통으로 보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만 전진할 것입니다. 저 같은 주식 실패자도 성공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네요. 깡통 인생 10년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생존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가족의 행복은 멀리 사라져가고 친인척들 멀어져가고 친구들 하나 둘 떠나가버리고 건강 안 좋아지고 돈을 벌기는 커녕 손실만 커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주식투자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주식투자로 성공해도 되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죠. 주식투자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수없이 되풀이했던 깡통 경험이 주식시장에서 재미천이 될것 같네요. 깡통 경험에서 얻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전혀 못 느끼죠. 누가 말했던가요? 산전수전 공수전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안다고요?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그야말로 모든 경험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좋았던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오길 바랍니다.